지르네. 푸들 푸들이 편한 점이 얘가 진짜 털 빠짐이 진짜 적거든. 얘 진짜 편한데 이상하게 나는 그 나는 강아지들은 이상하게 만지는 맛이 덜해. 이상하게 여러분 그 고양이들 만져보면 딱딱하지가 않아요 고양이들은 그러니까 고양이들은 만지잖아? 그럼 걔네들은 진짜 진짜 물렁물렁해 진짜로 액체야 액체 걔네는 그러니까 복숭아로 치면은 강아지들은 딱복이야 고양이들은 물복이고 복숭아도 물복을 더 좋아해 그래서 고양이가 더좋아 근데 보통 나는 딱복이 더 좋아 이런 사람들은 잘 없지 않아요? 나는 딱복도 좋아 아니야? 어, 물복 에바라고? 진짜로? 아 손에 묻어서? 아니 그러면은 엄마한테 깎아달라고 그러고 니는 포크를 써불료자등아 아니면 요즘에 그 물복도 통조림 같은 거 보면은 다 기계가 까가지고 딱 깔끔하게 이렇게 내가 포크만 쓸수 있게 나와요. 응? 심지어 그 국물도 되게 달아. 아 인공적이라 싫어? 아 그래? 그건 또 인공적이라 싫어. 왜, 햄버거 같은 거 어떻게 먹냐 그러면? 어? 그럼 뭐 다른 것들은 어떻게 먹어? 어 그거 인공적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야 피자는 어떻게 먹고? 그럼 다다 어떻게 먹어? 그럼 다 어떻게 먹을래? <웃음> <왜> 시청자한테 시비냐고? <웃음> 아 어떻게 됐다? 아 미안해. 태빈님 방금 말레이곰 같았어요는 거야 뭐? 말레이곰은 또 뭐야? 아존나 꼴밖에 생겼네 이거? 아곰 주제에 토실토실하지가 않고 팔다리가 긴게 개꼴 받는다고요 지금? 아 지금쯤 근데 겨울잠 자고 있겠지? 뒷담 안가 이거? 겨울잠자는 친구. 아, 뭐 아, 아 강아지 고양이 아 강아지 고양이 고양이가 더 좋아 어쨌든 아 근데 내가 강아지 고양이 논란에 내가 물복딱복을 대지는 않을게 아, 왜냐면 그만큼 강아지를 좋아하는 마음도 솔직히 이해는 해 하지만 강아지는 뭔가 그 근육이 만질 때 너무 좀딱딱하다랄까 좀 이렇게 뭔가 푸근함을 주는 어떤 그런 반려동물로서는 좀 이제 강아지들은 좀 뭐랄까 약간 너무 충성스러워 주인이 좀 잘못하고 이러면은 약간 냥냥펀치로 주인 싸대기도 좀칠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약간 진짜 친구 같은 느낌 강아지들은 지들이 잘못하고 뭐 지들이 잘해도 지들이 잘못해도 보면은 좀 불쌍해 강아지들은 호구야 호구색 그러니까 내가 느끼기에 이제 강아지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은 조금 그 정복 욕구가 좀 있다 응 정복 욕구가 있고 좀 지배욕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내가 봤을 때는 좀 위험하다 음 응.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반려동물의 어떤 그 자주성 고양이가 굉장히 자주적이거든요 뭔가 그런 걸또 존중을 해주잖아. 집사들은 고양이 집사들은 이제 사람을 만날 때 사람을 그 자체로 좋아해줄 가능성이 크다. 양고공정이라니요 양부공정이 뭔데? 어. 결론이 뭐냐고? 아, 강아지 좋아하는 분들도 인정을 한다. 인정하고 존중하고 취향 존중하지만 뭔가 내가 생각했을 때 약간 좀좀 좀 그렇다. <웃음> 2022년 연말 토론하기 진짜 싫어지는 사람일 위아왜 <웃음> 사람 변태로 만드냐고요? 아니 뭐 이렇게 연애에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아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대방한테 지배당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되는 거지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자기소개입니다 <웃음> 아 제가 좀 그래요 실제로 그니까 강아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 같은 사람 만나서 사귀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동등해 어떻게 딱 정확한 만큼 야난널 80만큼 좋아해 나도 널 80만큼 좋아해 이게 뭐 아이언맨이 아니잖아요 지금 뭐 3천만큼 좋아 이게 아니잖아 고저차가 있단 말이야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데는 뭔가 항상 조금씩 아쉬운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 아쉬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쥐어서 이제 사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나도 내가 좀 상대방을 조금이라도 더 좋아해야 조금 그 관계에 조금 더 노력하는 사람이야 내가 덜 좋아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난 노력을 좀 못해 음, 좀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좀더 좋아해야 돼 약간. 어. 말을 진짜 준네 잘한다고 뭔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강아지가 좋아 나는 고양이가 좋아 라고 했을 때그 사람의 성격을 마치 MBTI처럼 좀 분석을 해보자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아, 둘다 좋은 사람이요? 아니 둘다 좋아할 수도 있지 근데 정말 50, 50으로 좋아하냐? <웃음> 정말 50, 50으로 좋아하세요? 정말 똑같아요? 굳이 따져보자면 어떠세요? 굳이 따져보자면 어떠시냐고요? 예? 또말레이곰 눈빛 뭐야? <웃음> 말레이곰 눈빛이 뭔데? 아, 말레이고 없는 눈빛이 뭔데 도대체? 공허하고 무서운 눈빛 그러니까 예? 고양이 강아지 뭐가 조금 더 좋으시냐고요 예? 단 1이라도 51대 49일 수 있잖아 딱 50대 50은 아닐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진짜로 50대 50이야? 왜 물어본거에는 대답을 안해줘요 여러분 내가 물어보잖아 지금 딱 50대 50으로 고양이 강아지를 좋아하냐고 4일대뭐 뭐, 그런거 아니야? 아니 5일대뭐49 이런거 아니야? 딱 50대 5 0이냐고요 <웃음> 아니 답정너라니답정너 아니지 여러분 그냥 자유롭게 표현하세요 나는 강아지가 더 좋다 나는 강아지가 더 좋은 사람이다 아니 당당하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어? 누군가를 지배하는 걸더 좋아한다 어? 나는 지배 욕구가 있다 왜 당당하게 말을 못하냐고 표현하면 이상한 놈 만들잖아요 이런. 그럼 전 강아지 그러니까 근데 저런 분들은 <웃음> 아니, 난 그냥 MBTI적 그런 분석을 잠깐 해본거야 여러분 예. 아니 하다못해 별자리로도 사람 성격을 따지고 혈액형으로도 사람 성격을 따지는데 강아지 좋아하고 고양이 좋아하고 이 선택 하나로 사람 성격 유추해볼 수 있잖아요 아니야? 있잖아요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예? 아니 그러니까 알것 같지? 어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아 말해 아 말레이곰이 뭐 이렇게 쳐다봐요? 여러분 그리고 말레이곰 지금 겨울잠 자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뒷담화 까시는 그런 건좀 아니라 생각하네요 저는 아시겠나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 욕을 하면 귀가 간지럽잖아 그러면 겨울잠을 봄까지 자야 얘가 건강하게 깨가지고 이제 다음 활동을 시작을 할텐데 예?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뒷담화를 이렇게 하면 귀가 간지러워서 잠에서 깰거 아니야? 겨울잠을 자다가. 그럼 얼마나 좀 미저러블한 그런 나머지 생애를 보내겠어요, 여러분. <웃음> 왜 우리한테야? 현실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으면 꼭 손절하세요. <웃음> <웃음> 아, 왜? 아, 왜? 아, 왜 손절하세요? 아, 알았어요. 네. 아니, 강아지 좋아해도 뭐 정복욕 뭐 이런 거 없다 칩시다. 같이 시다 예. 개빡트 개빡치게 하네, 이런. 아, 순간 이해했어. 사람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연애할 때를 생각해 봐도 이 사람이 나를 80만큼 좋아하면 나도 그만큼의 보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네. 뭔가 이렇게 그만큼 나도 보답을 해야 된다. 그니까 러 뭔가 강아지가 요렇게날 좋아하면 나도 요렇게날 좋아해야 된다. 아멈춰라는게 아니라 이게 욕 아니야, 이 칭찬이잖아요. 이거는 칭찬도 듣기 싫은 거야 이제? 아 연애를 안 해봤다고. 아 언니 어디 사니? <웃음> 분위기 십장났잖아요. 아자 여러분 지금까지 케창수였고요. 예 딴딴.